이제 LCC 성공 요인을 이제 살펴봅시다. 응. 그러면 네. 이제 진짜 성공 요인. 네. 그때 이제 그 인터뷰했던 그 CEO의 핵심 메시지 사실 그거였어요. 응. 그러니까 일반 f c c 대 대형 항공사가 제공하던 항공편 가격에서 30%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해가지고 수요를 딱 자극했더니 네.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도로 향하는 관광객이 50% 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50년 전 얘기이니. 사실 너무 비쌌어. 그렇지 제주도까지. 뭐 그렇게 비싸? 응. 그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잠깐 떴다 내리는 우리가 사실 거기 무슨 풀서비스 받을 게 없잖아. 그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s s 막경험하기 응.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괜찮네! 응. 접근법이 좀 달라지는 음, 거죠. 음. 우리가 예전에 제주도가 아니 여행 간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인데 지금은 제주도 다녀온다. 그렇니까확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패턴 같은 게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새로운 관광지를막 가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늘 허브공항에 있는 수도나 이런 곳으로 딱 가서 네. 그래서 휴양, 휴양지 한번 쫙 다시 가고 응, 정말 큰맘 먹고 그러니까 스포크해서 응. 가고 스포크라인으로 가고 응. 관광지 막 돌고 응. 그, 왔으니까 비싼 돈 들여 왔으니까 담아야 돼막 응. 이렇게 응. 지금 그냥 치앙만에 나가서 슝 음, 그렇죠. 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네. 그것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일본이 근 10년 새 관광지나 휴양지 뭐 놀러 갈 곳이 엄청나게 발굴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 네. 포인트가 뭐냐면 S c 활성화를 같이 마무리는 게 일본이 20년 동안 장기 불황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네가 경기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S O C 때려박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로랑 공항이 엄청 늘어났어요. 음. 야, 근데 가면 괜찮데 한적하고. 음. 그러 그러니까 c 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무슨 뭐 공항 계속 뭐 많이 짓는다고라 생각해보면 우리 많이 지워놓으면 나중에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해항공 같은 경우는 포켓몬 고할때 어마어마하게 타고 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선이 19년 1분기에만 해도 3천만명이 넘었어요. 음. 국내선도 우리가 안탈것 같잖아요. 4.4% 증가했어요. 우리 아. 그러니까 756만명 정도가 그 다음에 업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예전에 알고 있던 우리가 비행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교통편 신혼여행지에서 하와이에서 섬으로 섬으로 이동할 때 처음 타봤어요. 하와이 이, 신혼여행 갔을 때 네, 이제 그때. 아, 이런 게. 애쓰, 진짜 아무것도 안주더라고물한컵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다 있냐. 음. 근데 짧으니까 사실 별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탔다가 내리면 이제 네, 하와이 다른 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 기분이 또 되게 유쾌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인데 이게 출장 갈 때도 비슷한 거예요. 음. 뭐지? 이 유쾌함은? 뭔가가 있는데라고 하다가 뭐냐면. 크리타드 이 하나 딱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평등 이게 뭐냐면 되게 웃긴 생각인데 평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저비용 항공사의 그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별로 없잖아요 당연히 제공 서비스가 제공 네, 그렇죠. 적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자석차등도 없고 뭔가 사람들이 필요 다 유쾌해 보니까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뭔지 잘 봤더니 너나 나나 똑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자석에 앉아서 간다는 느낌인 거죠 이게 이 공간에선 우린 다 평등한 거지. 주재우 교수님이라고 우리 DBR 필자 중에 네. 글 많이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널 워치 코너라는 게 있어요, DBR에 네, 네, 네.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건데 없애려고 했는데 없어 안돼 교수님들이 너무 반대하는 거야 어, 없으면 안돼 <웃음> <근데, 웃음> 잘라차가기 얼마나 좋은데 어, 최애 코너인데, 맞습니다. 최애 코너 그래, <웃음> <웃음> 어쨌든 이 논문 갖고 잘라차 할수는 코너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 어? 여기에 <웃음>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실리하다? 아, 아니 이게 너무 골 때리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평등이 주는 유쾌함 가설이에요 이게 아 진짜? 이게 직접 검증한 또라이는 없었어요 학자 음. 중에 근데 뭐 비슷한 걸 검증한 간접적으로 검증한 논문이 하나 있는 거야 음.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와 역시 자본주의다 음.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비행기 그 1등석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게 자본주의 사이 거의 계급을 보여주잖아 근데 사근데, 딱히 저는 비판의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 왜냐면 그렇겠지. 좁은 공간을 한 땅,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말이 된 놈이 장땡이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탑승구가 비행기 앞쪽에 있는 경우에 네. 우리 그런 경우다 있죠. 이코노미석 승객들이 지나가야 지 비즈니스를 지나 비즈니스 한번 지나갔어. 쓱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면서 그 이제 먼저 굉장히 넓은 자리에 편하게 우아하게 탑승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 아니면 탑, 내가 빨리 타서 탑승한 걸못 봐도 자리 진짜 넓게, 넓다 여기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이렇게하는거예요 원래 음, 왜냐면 이런 거 쓰면... 돈 많이 벌면 이 자리로 오세요 음, 라는 말이에요 음. 그런데 1등석이 존재하는 비행기에서 그 일단 존재만 하잖아 1등석이 음, 음. 있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저비용항공이 아니야 음. 그러면 이코에서 기내난동이 천의 비행당 1.58에 천번 중에서는 1.58에 정다 1등석이 없는 비행기에서는 네. 저비용항공 0.414회, 0.14회 확 줄어 물리적 불평등이 분명히 뭔가 진상을 더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불쾌한 거야 불평등한 아. 게 그냥 존재 자체가 일등석의 음. 존재 자체 더 재밌는 거 앞쪽에 탑승해서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일등석은 음. 보통 음. 안 지나지 음. 비즈니스석을 지나게 된 승객들은 음. 곧바로 이코노미석에 들어선 승객들에 비해 네. 불쾌감을 느끼고. 소란을, 소란을 피우는 비율도 역시나 확률도 높아졌더라 응. 내가 이전월로치를 보고 논문을 직접 다운받서얼마면 박수 쳐대 내가 맞았어! 네가. 난 역시 대단해!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욕먹을까봐 안 했어요 천, 천잔데 <웃음> <웃음> 마케팅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내 항공사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우스웨스트는 저가를 저가로만 포장하진 않아요 그럼.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재미요소를 주는 거거든요 라이브로 음. 안내방송 한다든가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볼수 있고 그냥... 담배 피우실 거면 뭐 언제든지 날개 위에 테라스 위에 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소액은 병마코드를 집어넣는 거 것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거지 쌈마인아니야이 느낌인 거지 <웃음> 근데 이제 현재에서 보면 LCC하고 SFC 대형공사들의 경쟁 상황을 보면 충분한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FSC 항공이 수익률이 좀 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FSC가 좀 올라오고 이제 이랬는데 이 마케팅에서 보면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내가 응. 어떤 항공사를 인식들을 인가 어, 오늘 전문가스러운 네, 마케팅 전문가스러운데. 근데 진짜. 여기서 최악이면 가격이거든요. 아, 가격 경쟁을 해버리면 이건 치킨게임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공항에서 응. 일하는 친구한테 인터뷰를 해봤어요. 어. 준비 안했요 <웃음>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FSC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 응. 친구는 그렇게 풀 서비스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네. 음. 본질적으로 보면 음. FSC는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야 되고 LCC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원래 자기들의 경쟁상태 우리가 철도라와 그다음 버스를 통해서 경쟁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성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 위아래로 나, 그, 네.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하 죽도밥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할 수 있다는 라 느낌들이 좀 들어요.